아 진짜요? 네이석어좀 좀 약한 느낌? 약간 이속이 느린 줄 알았는데 이속 생각보다 빠른데요 안뛰어가 어. 느린 줄 알았는데 준비 어그로 끌리면 엄청 빨리 뛰어와요 이러면은 제가 금방 빨리 사오겠습니다잉 아, <목소리> <호흡이 목소리> <없을까? 목소리> 총 쏘야 누 에? 네? 이거 총 쏜다 거기 앞마을이야네 빠져봐요 바로 갈게요 미친새끼 아냐? 마을 어디쯤에 있어요? 저 마을 초입인가 사람이.. 와.. 미친 거기있다고? 점점 아홉 명이 거기서 뭐하는거야? 한발 마을 한발 마을 제 복장은 알죠? 네 까만건데요 오토바이 알면 바로 앉을게요 예예 음? 예, 저랑 저랑 벽대고 벽, 벽 대치중이거든요? 이게 어딨지? 그.. 총소리 나죠? 아니 만났어요 성격 때문에 그런가봐요 위치가 어디냐면 이 예, 노란집 안쪽에 좀 들어오면 노란집 2층집 보거든요? 이 보이죠? 정면에 네, 아까 들어온 기죠그 약간 올우측에 보면 다마나배그처럼 있는 거 있어요. 좀비 죽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약간 난... 밖에서 도, 뺑 도시면은. 기회 나안 쏘지? 벽대 있는데 아직도 님은 어디 있어? 저 집안에. 2층 집 안에요? 예, 네, 1층 1층 집 안에. 1층이요? 네, 님안보이 2층 집은 거. 노란색 2층 집은요? 노란색 2층 집에 사람 없고 그 벽에 있어요 사람. 사람 안 보인다? 보인? 아그 까만색 님이에요? 네님그그 그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사람 벽 있는데 제가 총 쏘는데 음 피탄대는데 피탄대는데 아 대는데. 여기 어, 안에? 네네네 벽띠벽 띠. 그게 뭐예요 모르겠는데? <웃음> 야, 뭔 생각했을까? 피뿌라져 있는거 뭐예요 <웃음> 탕탕. <웃음> 아, 승리의 바랫. 아, 시체에 끼어서안 보인다. <웃음> 총소이 들었어요? 네. 정줄 났죠? 아, 엠파리. 쳤네 진짜 <웃음> 저 노줌이었어요. <웃음> 다 루인드 됐어요. <웃음> 다 루인드 됐다고요? 네. 네. 머리, 그럴 것같됐어 아, 미치겠다, 진짜. 개쎄다, 총. 이게 총이야, 대포야, 미친. 오탄, 기모티. おたきもてい?めつきもてい? あめっちゃうばね